2019년 1월 14일 감성카드 나의 자신감은 언제든지 가득하다 오늘의 조언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행동은 무엇인가요? 그것을 또 다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? 오늘부터 나에게 좋은 삶을 남에게 보여주는 행동을 조금씩 가져봐요. 금일 감성카드 나의 상처는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죠 지금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나에겐 결국 나날 인정할 수 없었겠죠 될까 말까 방설인내 안의 균형 이젠 다시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질 수 없어 내가 그쪽으로만 가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 생각하는 마음 상상하는 선택 난 언제든지 보여줄 때가 되었어 이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보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 때로는 무너짐도 괜찮아 아파하면서 다시 이어질수 있다는 용기도 배웠잖아 내 평생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시간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언제든 내가 있었어 그러니 난 걱정도 안할 거야 오늘도 난 걸어가며 자신 있게 날 외친다 좋지 않는 것은 다시 바꿀 수 있다고 말이죠